인간과 제제 5번 실강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하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하게 된 동기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알을 기반으로 여화를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데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 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사랑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넉넉한 사랑이 주어졌었는데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와가, 그, 위기시에, 보인 그의 성경 해석, 하나님께 대한 해석,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러면 그 상대의 말한 마디 한 마디 또 행동 하나 하나에 온통 초점을 기울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눈, 눈짓을 어떻게 하든, 몸짓을 어떻게 하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든, 그 말을 어떻게 하든, 그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뜻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되죠.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이상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아무튼 인간은 뭐 지금 아담한테 타락해가지고 그런 여러 또 불신의 요소들 또뭐 세상의 구조적인 악의 그 내용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어서 그 온전한 해석을 할수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온전한 해석을 하기는 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해야 정상한 소통으로 회복이 되고 또그 회복에서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신자의 삶이 아니라 마유보다 크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우리를 어 구원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그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그런 관계, 일방통행의 관계, 자기의 이 이해득실과 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죠. 완전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관계, 또 임금과 백성의 완전한 관계, 주인과 종으로서의 완전한 관계, 그것을 어려서 관계도 완전하지만. 그게 장성하면서 완전한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로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됐지만 그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영화로운 상태로 전진해 가면서 뭐 여기 뒤에 이제 영어로도 표현하는데 신앙의 정서 감정이 그게 정상하게 돌아가야 돼 뭐든지 어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삐꾸러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을 볼때 어떤 말을 대할 때 정상하게 못 보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아주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게 옛사람인데 그런 걸다 내려놓고 그리 또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 말과 행위를 말고 행위를 생각하고 해석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그옛 사람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아 이제 뭐 시간이 오래 되면 알아가는 건 알아 많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는 이 그런 어, 생각의 패턴 나의 그 내가 옛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의 그 모습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 삶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모아져서 그 인격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이 그러면 진짜 내가 그큰 구원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데 그큰 구원, 그리 또뭐 만유보다 크신 분의 그 가치로 우리가 그리 또 안에 존재하게 됐는데. 고작 해야 내인생에 형통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이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소통, 이웃과의 정상적인 소통은 아예, 아예 시도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망한다는 거는 이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완전한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럴 때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모든 왜곡된 시각을 벗어서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원수까지도 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보 에 대한 조금 이해, 조금 뭐 정보를 조금 더 취득하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걸로 그치면 이제 일단 나오지만 그 구원을 모르는 거다. 삶이 안 바뀌면 그 삶의 완전을 요구한 는건 아니라 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완전하게 사나 그렇게 꼭 말을 하, 하는 사람들이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도와 함께 다시 산자답게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각자 은사와 직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받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면서 할수 있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받아야 돼 이런 이런 그 소리 기부앤테이크의 소리는 하지 않고요 다 줘도 주님의 사랑은 흉내도 못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의뢰하고 우리 다 주님의 그 사랑을 흉내내지만, 그, 너무 미흡한 걸 알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웃음> 구할 수밖에 없, 고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세기 3장, 1절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사세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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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 부족, 어, 넉넉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그만 마귀의 꼬임에 빠져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게 넉넉한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이게 양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질적인 또그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위로부터 오는 건가? 땅에서 나오는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우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 넉넉한 사랑을 갖게 되겠는가?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건데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닌 몇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속성 중몇 가지 덕성만 어,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지구의 선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에 의해서 만든 자기식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나 봉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주론적인 증명, 목적론적인 증명, 역사적인 그 증명, 도덕론적인 증명, 그런 걸다 살펴봤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할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고, 막연한 추론, 추상이죠. 추론을 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가, 그거는 갖고 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비록 계시에 의한 신 개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 개념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가 왕왕 하나님 나라에 일을 그르치는 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유대주의자로서 계시에 창념을 했죠. 그런데 계시가 그 애초에 의도하고 목표하는 데에 이제 창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전제해놓고 자기 쪽에 열심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게 자기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문제였다. 문제가 되는 거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야 하는가 할때 제일 먼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이냥 그러니까 성경이 오직 성경이기도 하고 토탈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완전한 진리고 세상의 그 어떤 그 철학보다도 그 철학과 견줄 수도 없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 절대자의 그 지혜와 지식과 진리 예?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안다거나 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걸 배워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개혁 신학은 전제 신학이랑 코넬리우스 반틸이 그걸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 변증학을 할때 이미 전제된 걸 믿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뭘 입증을 해서 그분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절대 그,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그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론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구상화 할수 없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거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거는 결국 뭘로 아냐? 경륜적인 삼일체의 일로 아는 거죠. 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을 안, 안 했지만, 당신이 뭘 말하고 행동한 걸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음, 기초적인, 그런 전제 하나님의 전제에 대해서 누, 누구인지 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뭘그다된 <웃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 우리는 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신론을 말할 때 신에 대한 여러 속성을 논하지만 지금 어떠한 하나님이 신가를 논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그 아, 그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것이 아,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 가지고 과연 그렇다 하고 내 삶을 확 뒤집어서 나가게 아 해야 진짜 아는 걸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분이 그럼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분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셨고 나를 어떻게 안내하시는데 이거를 모르면 그 아는게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냥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 뿐이죠 제가 그전에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있을거예요 공중에서 왜 외줄 타기, 자전거 외줄 타기 하는 것을 다보면 박수치잖아요. 그러면 내 등에 올라와서 탈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걸 다 박수치고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그거를 진짜 내 몸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진짜 못 믿는 거잖아요. 딱한 사람 들어갖고 그거 타고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매니저 한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알고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성경, 역사도 다 알고. 예? 심지어 개혁교회 유산에 대해서 뭐 천학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다 알고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다 알아. 그런데 그게 그럼 나를 움직이는 그런 구동, 에너지가 되냐 구동력이 되냐 나를 진짜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구동력이 되냐? 이게 이게 확인될 때 진짜 그 그분 그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참되게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진짜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이게 진짜 성신 안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요. 성류, 뭐, 또, 그냥, 그냥 몇 가지, 뭐, 밥 먹었어? 잘 지내? 뭐, 이런 정도로 그 사람, 인생관이 어떤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진정으로 나눠야, 그냥 형제이지, 그냥, 피를 나는 형제니까, 형제니까, 법적으로 형제니까, 형제인 거지, 진짜 그거 나눔이 없으면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무슨 유산 문제 갖고 한번 붙어보면 속내가 다 드러나지 평소에 서로 사이좋다 가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자기 이해득실과 관련된 문제가 딱 닥치면 형제고 부모고 뭐 없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교통해야 될걸 안하고 그냥 들은 지식 갖고 몇 마디 서로 나누면 이게 교통이냐 이 말. 이게 사랑의 교통이냐. 고작 밥잘 먹었냐, 무슨 건강하냐, 뭐, 그런 식의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에 덕성 있는 사람들도 그 이상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신자는 신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목표가 있는 사람, 이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목표가 있으니까 그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같이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같이 나눠야 될게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냥 저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건 여전히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그 사람을 세워가고 끌고 가고 키워가시는 걸 보면서 서로 힘을 얻고 동료를 하고 위로를 하고 위로받고 그게 진짜 성도의 교통이고 그게 그런 것이 좀 탁월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은사 교회 은사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더 섬기고 더더더 더, 더 속내를 드러내놓고 진짜. <웃음> 진짜 위기 때 서로 사랑이 어떤 건지 다 아는 거잖아요. 위기 때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웃음> 이게 속성을 논한다고 그 정보에 대해서 달달 외워서 뭐다 안다고 사랑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터 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독대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요. 그런 예, 인식의 변화가 과연 있고 내가 전체로 들여진 자로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 그것도 그걸 확인하고 그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아니면 내살 목적도 모르겠고 살 당위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렇게 독대해서 이런 문제를 갖고 풀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기도로 풀고 말씀 안에서 풀고 하는 사람이 생활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또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빼먹기만 해 봐. 어? 서로 자기 이익의 대상물로 삼아서 빼먹기만 해봐. 빼먹을 땐 좋다고 해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거예요. 사람으로도. 진짜, 진짜 중심으로 아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은 어눌하지만 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알, 알아가면서 그,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오면안 돼. 사탕 발림에 밑밥 주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외형적으로 집안이 어떻고 우리 노후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고 내가 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문제 다 문제 해결할 거라고. 이런 거에 이런 밑밥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그것에 그 그것을 보고 서로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그,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것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터득하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느 일정한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개시예요. 네?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지식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더 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와가 그 시험 들은 것은 그, 그 관계를 그, 그 지식으로 이미 베풀어진 은혜와 그 토대 위에서 그걸 확산시키지 못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니다 <웃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태도나 심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그릇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당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잘못 적용해 가지고 뭐 이스마엘 <웃음> 또 뭐야 그 저기 그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그 그, 그쪽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 받치라고 했을 때, 그 칼로 잡아서, 어, 받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도, 어, 이제, 그, 꼭그 제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볼수 어, 없, 다고 우리가 이제, 김홍준 목사님,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웃음> 그렇거든요. 그,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이루려고 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 뭐 자기 이, 이,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서운한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게 아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불로에서 건지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간다고 할때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계시의 내용인 가닭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복음입니다. 내가 사형죄인이었는데 내가 사형죄인이었는데 사면받아 사면받아서 나온 것은,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그, 사형죄인으로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 갇혀 있었고. 그런데, 나왔, 나왔거든요. 사면돼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짐을 받았거든요. 그런 걸, 그,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 복음, 그게 이제 복음이 복음이 된 것이에요, 그,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자기에게 효과를 내는 거죠. 야, 진짜 내가, 예,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그, 다른 비유를 들었지만, 누가 내 대신, 내 빚을 다 탐감해주면, 평생 그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누가 날 살려줬다고 생각? 그 평생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그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뭐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아주 눈명을 써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는데 날 살려줬다. 그걸 내가 평생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관그 그런 그런 관계의 관계와 그 거기에서 생긴 지식. 확실한 거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셔서 송신을 보내시고, 우리를 교회하로서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불러서 교회에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어렵, 어렵다 하시고 연합, 연합시키시고 말이죠. 그 완전한 대로 이끌어가는 이 실질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전체로 다 드린 자로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는거죠. 그게 복음이 복음이 된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장사진행받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은 또 확언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다가 되었다가 <웃음>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실이 성경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했을 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역사상에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시 복음에서부터 그거는 예고됐잖아요. 표상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예? 모형적으로 <웃음> 그다 얘기된 거잖아요. 이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겨우 달려서 그때 입증된 게 아니라. 과연 그렇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 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그러니까 그 요동치 않는 그 구원의 완전함. 그, 그것이 나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 돈, 명예, 뭐, 죽음에 이르는 고통, 이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아, 이기게 하는 거죠. 그걸 벗어버리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실이 역사상에 일어날 때 비로소 정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 온 일에 사람, 아담이래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복음의 사실을 전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신앙은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돼서 완전히 신뢰할 때그 사랑. 을 넉넉히 받은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넉넉히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고 계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아담 이래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늘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을 쓰셨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써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수아인데 여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 그 말을 가지고 구약에는 반드시 복음을 결부시켜서 말한 건 아닙니다. 예표적으로 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컨대 복음의 사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은 여수라 아라는 이름을 썼든지 다른 어떤 이름을 썼든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속죄하셨다는 사실, 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비로소 한 사람을 <웃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거룩한 일과 거룩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신 사실과 자기와의 관계를 알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음으로서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발생했을 때 비로소 기시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알지라도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잘 깨닫지 않는다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그 시를 얘기했을 때그 아브라함의 시가 이사학이었지만 1차적으로는 이사학이었죠. 그그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직대입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알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사실 또그 이전에 그 전송으로 내려온 복음의 내용 그런 희미한 계시의 사실 그런 그런 내용들과 자기가 받아 나가는 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멀리 내다보고 그걸 생 구원을 받은 거죠. 음. 다, 정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뭐, 이제, 루토가, 루토,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시편을 해석할 때다 그리토로 다 해석을 하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것은 완성된 시점에서 보면 다 그리토인 것을 알수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당대 역사 속에서 1차 독자들이 대할 때는 그, 이제, 바로 그리토로 알지는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개시의 사실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뭉뚱그려진 다 모아진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 음. 음. 아, 그러니까. <웃음>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다 그것이 다 <웃음> 완성됐을 때다 이제 계시가 드러나서 알게 되는데 사실 그 전체 의 내용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열, 그 언약적 열심의 특심 그것으로 인해서 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순종하셔서 이루셨다. 하는 걸 알면 그 그것이 곧 나와의 관계에서 일을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알면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어 복음을 복음으로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말하셨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개시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잘 깨닫지 않는다면 복음이 안 된다. 그냥,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할 뿐이다. 복음이 나와 어떤 확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전인적인 그 자기의 의식 전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렇구나 인정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음으로써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심정, 심정의 찬탄을 일으키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사실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이 새로운 길을 취하고 걷게 되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참 옳다 진리다 하고 수긍하고 그런 거로 나도 그런 도리를 가르치는 교회 에 가담하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구원되는 게 아니야.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죠. 그게 진리 그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상 것, 세상 지식이나 세, 뭐 세상 돈을 믿어요? 세상 권세를 믿어요? 아니거든요. 그걸못 믿을 거거든요. 한시적인 것이니까. 그건 수단으로 쓸 뿐이지. 수단으로 쓸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믿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모두 뭐 목회도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고 예? 혼인도 돈이 있어야 혼인 하고 이런 식이 돼요. 예? 음. 그런 것 같고 또 그거 있으면 그거 같고 권세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 진짜 주님의 사랑이면 다 된다 하는 생각. 그러의 사랑이면 다 된다는 그그 그 방향성으로 그것이 나타내질 때, 그러니까 같은 이불 속에 한 이불 속에 놓놓 자도요, 같이 부부로도 자도 그게 안 되면 그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누리는 부부가 아니야. 그냥 다른 다른 사람의 사실 현실적인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잠시 잠깐 동고하는 것뿐이지, 살을 섞고 있는 것뿐이. 이게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립이 돼야 돼. 그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정리가 돼. 진짜 주님과 독대해서 그 과연 내가 이걸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통탄을. 애통을 하고 그런 게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게그 간절히 구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누리려고 가난한 거 아니에요. 팔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아는 사람이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 피박을 받아도 용광인 줄 아는 거예요. 영광 그건 내가 뭘 잘못해 갖고 하나님 또 징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다. 이게 생각의 그 조그만 차이가 이게 하나는 완전히 짜부러지게 만들고 하나는 완전히 생동감이니까 막 살아 역사하게 만드니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달라지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 배울 때 객관적인 사실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에 귀의하거나 귀속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그것, 그렇게 타고 갈줄 알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나를 실으려고 그러면 내 몸을 실으려고는 못하는, 그거는 이제, 안 믿는, 그 믿음이 아니죠. 그냥 정보에 대한, 그, 그냥, 이, 이해를 나타낸 것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죄의 형벌을 다 면제하셨다는 사실,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큰 세력이 지배하는 데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해 주시고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와 기쁨과 자유의 경계로 이끄셨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그대로 수긍하고 그것은 참말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나는 신봉하고 일평생 받들겠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그 그러니까 이거 그 지식적인 인정만으로는 그건 받을 수 없다는. 구원의 신앙이 되려면 그 사실이 진정 자기 안에 고지들린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 생명을 거기에 내맡기는 완전한 신뢰의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방향성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뭐늘 실패하지만 난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예,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시인하고 세례 받고, 그러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냥 교, 종교 생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그런데 결정적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별안간 죽을 병이 들렸다고 선고받으면, 그다음부터 시험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 건강 하나에 목이, 신경이 다 가가지고, 완전히 기력을 그냥 잃어버려. 미국의 경우도 얘기고 국내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드리고 가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걸 취하기 위해서를 자원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 자기 전체의 그 의지 활동에 있어서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활의 길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전개되는 새로운 생활을 찾기 시작하고 깨달은 대로 눈앞에 보이는 한걸음씩을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거 정도 뭐 여기 저기 그, 그 얘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마 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될 수도, 있고. 아간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디디는 성품이, 성, 성품의 경향, 방향, 성향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러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것이고,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때 물론, 예수 그리도의 속죄의 주으심과 다시 사심의 사실을 마음으로 과연 그렇다고 고지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고지 듣고 아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 과연 나에게는 더할 수 없이 깊은 소식이다 할때 비로소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객관적으로는 깊은 소식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는 깊은 소식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되려면 그것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깊은 소식으로 분명하게 임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이게 이런 게이사람들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죠. 늘 감사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짜부러 들지 않아요. 결코 짜부러 들지 않아요. 눌리면 눌릴수록 더 주의 백성으로 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웃음> 이렇게 자기에게 기쁜 소식으로 임해 있는 이 사실에는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기반이 됩니다 그게 기초 바위가 되는 거죠이 기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그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비로소 시작한다고 말할 수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다알수 없고, 또다 알고자 할지라도 알아지는 게 아니지만, 내가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안에는 나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니요 <웃음> 이제 이건 통상적인 경우라고 늘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나 뭐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뭐 태아, 태중에 있는 태아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뀌고 전체로 들여진 자로서의 행보가 없으면 그건 신자라고 할수 없다. 아직, 아직은 아직 신자라고 할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도 가르치고 은유법을 써서 또 표상을 써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표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미가 어디서 드러나냐? 그 표상적인 게 뭐냐? 할때 한복, 한복을 표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복을 보면 한국적인 미가 드러나요. 이 그런 걸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을 보면 아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아, 그런 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그런 흔적을 가진 표징적인 표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할. 이게 그런 관계의 그 은유법 뭐 직유법 너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직유법이잖아요. 뭐과몸막 같다. 나는, 너, 응. 나는 나 포도나무, 너, 너희는 가지니,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지기법이지만, 뭐, 뭐, 같다. 같이, 뭐, 뭐,처럼. 이런 것들은 은유잖아요. 응. 응. 그럼 뭐, 이제 군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사나 백성이나 뭐, 종이나 또, 응.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표상적인 내용들인데 비유적인 내용들이고 그런 걸 그런 관계에서 보여,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어떠한 것 여러가지 면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가지 단계를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도 그 하나이고, 그 관계를 표상적으로 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갖는 면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과 일꾼, 또 군인, 혹은 정병, 사령관과의 관계, 그 집주인과 그 집에서 쓰이고 있는 그릇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신화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다양, 성을 보여주는 어,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관계에는 우리의 신앙의 장손과 덕으로 깨달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표상적인 진술 서술들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음, 어, 그 어떻게 어,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하면 안되는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있다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대에서 하와가 시작하지 않은거예요 하와는 타락하지 않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이 좋았더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음을, 지움을 받은 아주 보기 좋은 상태였는데도 신비한 일이죠. 그런, 그런 넉넉한 사랑 가운데 못뭐 들어간 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도, 우린 더 열악한 처지에 이, 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리도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넉넉히 구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창조가 항상 에덴에서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에서의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 시점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여기서부터 넉넉하게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상한 자가 될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해요. 우리의 자, 자랑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랑이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도무지 자기 육신과 세상과 그 사단에 매어서 도무지 할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또뭐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안되면 해보려고 하고 자꾸 하려고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날도 그래야 변화돼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인간 냄새만 나 포장만 예쁘게 하는 거죠. 속은 썩은 해골이 들어있는데 포장만 예. 예쁘게 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